오늘요 그 만두 그 김치만두 할거예요 김치만두 하려고 이거 돼지고기 간거 어 준비했는데요 어더 맛있게 드실려면은 소고기 간걸로 어 해도 좋아요 청주로 조금 이렇게 누른내좀누른내가 아니라 그 잡내 좀 잡아주게 이렇게 하고 생강 조금 넣고 미리 미리 이렇게 조물조물 해놓으면은 어 잡내가 좀 덜하죠 이게 한근줘의한근 돼지고기 한근 이렇게 물이 끓으면 소금 좀 넣고 이게 숙주도 이게 넣고 물이 보글보글 끓어 올라올라할때 건지면은 딱 좋아요. 이거, 이거 물이 보글보글 끓어 라갈때 꺼내면은 비린내 안 나요. 찬물로 바로. 이거 보자기에 자루 자루 숙주를다져 가지고 갖다 짜야 돼. 하여튼 꼭 네. 짜야 물 없이 이런거 이런 남자들이 짜줘야 돼 짜줘? 응? 짜줘? 이거 짤거야? 응, 내가 잘 짜긴 하지 <웃음> 짜봐 얼마 안되지? 응. 한 조각밖에 안돼 그 다음에 두부를 짜야 돼 힘있게 힘있게 잘려면도마이들 넣고 이렇게 짜야 돼도마이다 눌르면서 이렇게 좀덜짜진것 같아. 여기다 또더 이제 여기다 김치 짤 거니까 이렇게 해놔도 돼. 김치도 아주 아주 송송. 이제 꼭짠 이유가 어? 물기가 있으면 속에 물기가 있으면 안 되잖아. 그러니까 꼭 짜는 거야. 이제 짜는 거다 짰어. 아, 우리는요, 이거 고기만 넣고 해도 되는데, 내가 더 맛있게 하려고, 이거 오징어 한 마리 갈아서 넣을 거예요, 같이. 이거 깨끗하게 다휘쳤어요이 오징어, 이게 다리 씻칠 때는 여기 빨, 빨, 빨리 빠져나가야 되니까 물에다 넣고 이렇게 쭉쭉 훑으면 다 빠져나가요. 이거 갈아왔어요, 갈아서어 이따가 넣을게. 고기 아까 재놓은 거 넣고 마늘 계란 흰자는 좀 빼놓을 거예요 하나 이따가 만두 피에다 위에 발라야 되니까 생강도 좀더 넣어주고 생강 소금 좀 넣어주고 참기름 넣어주고 여기물 안하고 계란 흰자로 바르면 이렇게 이거 이거는 장가안 끼고 맨손이로 해야 돼 어차피 이거 만두피가 요좀 두꺼운 게 있고 얇은 게 있어요 근데 얇은 걸 사야 좋아 우리 거 이거 어디 거냐 그러면 칠갑농산 이게 얇고 좋더라고요 이렇게 줄, 뒤에 주름 잡는 것도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주름 잡는 거 이쁘냐? 음. 이쁘네. <웃음> <웃음> 짠, 짜자자잔. 아다 익었어요 만두. 야 속살이 그냥 탱글탱글하네. <웃음> 탱글탱글해. 예. 네. 만두 찍어 먹을 소스 그릇이 너무 크네. <웃음> 아, 많이 해야 돼. 많이 찍어 먹어야 되니까. 그냥 식초예요. 조금 넣고 설탕 조금 넣어주고 이렇게서 해아 이렇게, 아, 이렇게 김치 만들어 만들었어요 오늘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.